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년청년입니다 오늘은 2020년 들어 LG에서 아홉 번째로 선보인 보급형 스마트폰 Q52를 가지고 왔는데요 플래그십이 아니라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고사양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LG Q52의 디자인, 스펙 등을 살펴보고 누가 사용하면 괜찮을 것인지 확인해 볼게요 <웃음> 먼저 디자인인데요 7개월 전에 출시한 Q51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문인식을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유심 트레이를 왼쪽으로 빼냈고 구글 어시던트 버튼과 볼륨 버튼을 유심 트레이 아래 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일자형으로 길게 빼면서 크롬 처리로 기본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고요 하단에 이어폰 단자와 C타입 충전 포트, 스피커 단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면의 경우 최근 유행처럼 돌고 있는 무광 재질로 마무리됐고요. 카메라도 일자형에서 왼쪽 위에 모아진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면도 똑같아 보이지만 물방울에서 펀치홀 카메라로 변경되어서 상위 기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네요. 색상은 실키 화이트와 실키 레드 두 가지가 출시되었는데요. 화이트가 완전히 흰색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스펙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AP는 미디어텍 MT6765를 선택했고, 4기가 메모리, 64기가 저장 공간과 4000mAh 배터리, 그리고 6.6인치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보급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수준인데요. 그래도 메모리가 3기가가 아닌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펙을 봤으니 테스트로 게임을 진행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배그를 플레이 해 봤는데요. 아주 매끄럽진 않지만 할 만한 정도는 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게임을 설치하면 좀더 버벅일 수 있고 퀄리티가 높은 정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보셨겠지만 이번 LG Q52는 보급형답지 않게 카메라를 4개나 심어놨습니다.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시작으로 500만 화소 광각, 200만 화소 심도와 접사까지 기존 Q51에서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LG Q52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직접 보시면 퀄리티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엄청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K 촬영과 손떨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더 바라는 제가 욕심쟁이겠지만 말입니다 이외에 마이크로 SD 최대 2테라까지 추가 가능하고요 FHD형 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상 시청에도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여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브용 스마트폰으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분들 또는 아이 동영상 시청용으로 구매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KT에서 대여받은 만큼 간략하게 요금제와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휴 카드 할인 시 실적에 따라 매월 최대 15,000원에서 2만원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카드 포인트 할인과 쓰던 폰 보상을 더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 29세 이하 사용자는 걱정 없는 Y 데이터 온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